판타지 세계관 속 단골로 등장하는 가상의 종족, 오크. 압도적인 피지컬로 인간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오크의 모티브가 사실 몽골군을 참고해 만들었다는데. 오크는 반지의 제왕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초기 설정은 열등한 신체의 뒤틀린 외모와 악한 성격을 가진 종족이었으며 지능도 낮은 편이고 오로지 전투 목적을 위해 길러졌죠 현실에서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을 비하할 때 오크 혹은 여성들에겐 오크녀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람에겐 사용해선 안될 단어이지만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로 오크는 못생겼다는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내가 오크는 맞지만 오크라 부르는 건 참을 수 없어 과거의 오크 이미지는 성질만 포악하지 전투력이 특별한 편이 아니었고 문명 수준 또한 부족 형태로 인간, 요정, 난쟁이들에 비해 처참한 모습으로 나왔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크는 점차 강력한 전투 종족 이미지로 변해갑니다. 반지의 제왕의 영향을 받은 여러 매체들이 오크의 새로운 설정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던전앤드래곤에선 돼지의 외모를 했으며 압도적인 숫자로 싸우는 전투 종족으로 등장했고,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색 모습의 오크는 워해머에서 시작되었죠. 기존 판타지와 SF를 결합해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워해머에선 오크가 외계인 종족으로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투광이며 특이하게도 성별이 없는데, 오크들이 돌아다니면 포자가 퍼져 자연적으로 탄생한다는 설정이죠. 워헤머 오크들도 압도적인 머리수로 상대하며 악랄하고 잔혹합니다. 그외 여러 매체에선 오크들이 잡몹에 불과하거나 피지컬은 강하지만 지능이 떨어져 머리수로만 싸운다는 이미지가 퍼져가고 있을 때 새로운 오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오크들입니다. 워크래프트2까지만 해도 단순히 인간과 대립하는 악역이었지만 3부터는 용맹과 명예를 중시하는 다양한 오크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가지였던 오크가 아닌 다양한 인종과 부족을 가진 오크의 모습을 구현했으며 전투만 중시하던 오크들에게 교육과 여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등 사회적인 모습까지 나옵니다. 인간과 오크의 혼혈을 하프 오크라고 부르는데 워크래프트의 가로나가 대표적이죠. 인간의 체형을 하고 있으며, 외모는 오크를 많이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하프 오크 또한 반지의 제왕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여타 매체에선 오크와 인간이 성적 관계를 통해 탄생하지만, 반지의 제왕에선 사르만이 마법으로 만들었다는 설정의 차이점이 있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오크들은 결국 반지의 제왕을 만든 톨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크의 탄생 과정은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톨킨의 인종차별 논란이죠. 톨킨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오크 설정이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피부색이 검정색이며 가장 추악한 몽골인 외모에서 더퇴아되어 더욱 혐오스러운 모습이라고 적혀있었죠. 과거 몽골 군대는 유럽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톨킨이 살던 시대에는 동양에 대한 환상과 공포는 박살난 시대였으므로 톨킨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현재 시각과 달리 서구권에선 인종차별이 극심했고 톨킨이 몽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에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완벽히 주장할 수도 없다는 여론도 있죠. 그리고 톨킨의 영향을 받은 오크들은 대체적으로 몽골군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몽골인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털모자, 전통옷, 그리고 몽고식 변발이 있죠. 반지의 제왕과 워해머의 영향을 받은 워크래프트의 오크도 초기의 흑발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